일단, 프리시즌에 바뀐 게, 첫 번째로, 지형, 그리고, 용, 그리고 전령, 룬이잖아. 일단, 지형은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탑바텀에, 생긴, 그, 꼬다리도 있잖아. <웃음> 탑은 의미가 없어. 일단, 변한 게 없어, 탑은. 대신에, 하나, 스프리 하나 생겼거든? 그게, 거기가, 와드를 하나, 박아두면, 다이브 방지가 좋아요. 그리고, 용이 나왔잖아. 용이, 쓰레기야. 그냥, 이걸 쌓는, 쌓는다고 해서, 보움이안 돼요 이제는. 바다용은 좋거든? 바다용은 바다용은 좋아. 바다용은 챙길만해. 바다용은 계속 상시 활동이기 때문에 진짜 챙길만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용을 먹어야 좋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좋은지난 모르겠어. 이게 이전의 용들과는 다르게 어 뭔가 스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효과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로운 효과가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용세 개를 쌓아야 된다는 게 일단은 전제잖아 용세 개가 전제잖아 이게 근데 이용세 개를 쌓는 동안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인게임에 효과가 미미해 내가 느끼긴 초반 단계에서 라인전 단계에서 용은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이게 라인전이 더 중요해 원래는 화염용 같은 거 나오면은 드래곤 앞에서 정모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4대4, 5대5 한타 열리는 경우도 있었거든 근데 의미 없어요 지금은 세 번째 용까지는 전령이 용보다 훨씬 중요해 전령을 먹고 1차를 미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운영이 시작되고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게 연, 연속해서 나오는 건데 전령이 8분에 나와요 8분에 8분에 나오는데 이게 또 리젠이 된단 말이야 6분인가? 그러면은 8분에 만약에 8분에 솔직히 못 먹어 인간적으로 한 보통 11분이나 이때쯤에 챙기고 17분에다 보통 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거든? 그러니까 1 2분 18분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1분씩 해서 그러니까 11분에서 13분에서 하나 먹고 17분, 에 19분에서 두번째 를 먹어 근데 이 12분에서 이 11분에서 13분 사이에 하나 먹는 게 먹으면 1차가 나가요 한쪽에 1차가 무조건 나가 무조건, 무조건 나가요 그러면 그 1차가 나가는 순간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게 정글의 리, 뭐냐, 개편도 연관되어 있는데, 정글 의 개편과 그 솔로 라인 경험치랑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게 더해지면은 1차가 뚫리면은 정글 시야가 잡히거든. 정글 시야 잡히고, 정글이 털리기 시작해요. 그니까 칼날부리 늑대, 두꺼비 잡골. 얘네들이 털리기 시작해 근데 얘네가 리젠이 빨라졌잖아 얘네가 빨라져서 계속 털리는 거야 계속 계속 털린단 말이야 그러면 정글 망해요 그리고 이 솔로라인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탑미드랑 상대 원딜이랑 3렙차까지 벌어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게 3렙차예요 여기서 1차가 밀리면 그러면 이제 탑미드게임 되는 거지 바로 탑미드게임 되는 거죠 어? 뭐지? 나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레벨이 내가 이겨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전령. 전령, 첫 전령. 그리고, 장로용, 맞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기는 팀에서, 용을 세개 먹고, 다음 용, 먹을 것도 고민을 해야 돼. 장, 내가 진짜, 6 0 7,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장로용을 우연찮게 뺏겼어. 그니까 러 상대가, 몰래 장로용 한 거지. 근데, 이게, 장, 장로용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목제기, 플러스 바론 플러스 풀템급이야 장로용 하나가 장로용이 그냥 장로용 장로용 오브 레전드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통은 안가 장로용 먹을 쯤에는 보통 업제기두 개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최소 최소 한 개는 나가있어 지는 팀에서 장로용을 먹기 이기는 팀이 수월해 그래서 정말 템포가 빨라진 느낌이 있어요 장로용 먹으면 절대 못 버텨 그러니까 라이옷이 좋아하는 게 지금 빠른 템포의 게임이거든? 그거에 맞아 그걸 맞게, 진짜, 장모형 먹으면 끝나요, 그냥, 게임이. 게임이 끝나. 이게, 이게 전부인 것 같아. 그리고, 룬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만능해놀,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요. 하나 있는데, 메리트가 딱 하나 있는데, 룬을, 쿨타임이 거의 없이, 쓸수 있다는 거. 대신 랜덤. 근데 이게 별로 난 좋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어, 이거는. 이건 난 진짜, 이거는 좀, 뭔가, 조, 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또, 정복자가 바뀌었죠? 어, OP 룬이에요. 지금 정복전 오피룬이고, 어, 원딜, 딜, 딜을 가는 챔프들은 다 이거 정복자에 되면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철거룬이 좀 올라왔어. 철거룬이 좀 올라온 게 뭐냐면, 대지용 효과가 바뀌면서, 공성에 도움이 되는 게, 도움되는 이 철거룬이 좀 올라온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철거룬이. 이외에, 이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별로 변하지 않았어. 네, 결국 운영 방식이, 기존에, 용 쌓고 쌓아가면서 스노우볼 불리거나 아니면 G2식으로 포탑 운영하던가 이거였잖아 이거에서 좀 바뀌었다면 은 뭐냐면 초반은 전령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되었고 운영, 운영은 솔로라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탑미드죠 상대 정글까지 더티하는 이런 게임인 것 같아. 전령으로 1차 밀고, 1차 민 걸로 더티하고, 더티 하면서 성장한 걸로 다른 1차도 하나씩, 하나, 하둘씩까고두 번째 전령쯤에는 2차까지 거의 밀게 되는? 그리고 바론이 나오면 이제, 바론에서 시야 싸움을 하는. 거의 트라이는 잘 못해요. 대지형이 바뀌면서, 트라이, 바론 트라이는 쉽게 못해. 쉽게는 못하는 대신에, 대신에 정글에서 많이 한타가 일어나는 것 같아, 정글에서. 이게 솔로 라인 애들이 정글, 더티까지 하면은, 진짜 성장이 말도 안 되거든, 진짜. 레벨이, 레벨이 미쳤어요. 돈이 미쳤다는 게 아니야. 레벨이 미쳤어, 레벨이. 그래서 레벨로 찍어누을 수가 있어. 정글 쪽을 얼마나 털고, 우리 정글이 얼마나 솔로 라인 쪽에 케어를 많이 해주냐 이것도 좀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 그 와중에 정글이 얼마나 잘 크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텀은 들러리된것 같아. 원딜이 혼자 라인 먹게끔 서폿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서폿이 위로 올라오고 원딜 끼리 서로 솔로라인 먹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서폿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전령 쪽에 힘을 실어주고 스노우볼이나 혹은 설계를 많이 하고 그걸 바탕으로 솔로라인이 크기 시작하면 은그 솔로라인이 전령에 힘을 실어가지고 1차 밀고 1차 뭐 1점 일차 는 걸로 바탕으로 시야 잡고 시야 잡아서 상대 정글 털고 상대 정글 턴 걸로 다시 또 이제 성장했으니까 그 성장한 걸로 다른 1차도 털고 다니고 원딜은 그 사이에 솔로라인 먹으면서 어떻게든 하고 서포트는 그냥 진짜 서포트 돼버리고 투정글도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 정글 이젠 빨라진 게그 투정글까지 열어두고 생각을 한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아직 나오려면 한 최소 반년 은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역할군 자체가 이미 확정화 되어 있잖아 이룬이 게임 자체가 정글1 정글2가 아니라 탑 정글 미드 언질 서포 이렇게 정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투정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간다면 서포터용 정글이 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둘이서. 그래서 결국 지금은 솔로 라인 중심으로 게임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지금까지 느낀 건 이거고 앞으로 게임 더 해보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지켜보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피피칼날 어 얘가 라인 스플릿은 센데 한타가면 개똥 부대기 템이 돼요. 근데 그 스플릿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스플릿으로 거의 게임 끝내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한타가 안될 정도로 쓰레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몰락검이나 스플릿템들 있잖아 구인수, 몰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스플릿은 진짜 좋은데 한타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 템들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한타가면 개똥이야 그냥 그냥 똥이야 그냥 똥이야 이걸 쓰는 챔프들이 보통 들어가서 딜을 해야 되는 챔프인데 그런 챔프들이 공속 효과 사라지고 들어가서 이 방관과 그 피연만으로 들어가서 길하다가 죽더라고 그래서 한타가 진짜 구려요.